2023년 1월 포스포큰, 2월 와일드아츠후그와트 3월 와룡 라스트 오브 어스, 4월 제다이 서바이버 레드폴 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2023년에 5월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트리플 a 급 게임들이 출시하였는데요. 그 많은 게임들에 유독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문제점이 있으니 바로 PC버전 최적화 문제입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게임들은 보면 잘 뽑힌 게임도 있고 게임 자체도 문제인 게임들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PC버전에서 최적화 이슈가 발생할 만큼의 현찰을 보인 게임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PC버전을 이식한 게임들은 항상 이렇게 최적화 이슈가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니 대체 뭐가 어렵다고? 그냥 있던 게임 컴퓨터에 꼽으면 끝아님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듯이 여기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콘솔과 PC의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붕어빵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런 붕어빵 기계가 필요할 겁니다. 대부분의 붕어빵 기계는 틀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반죽의 점도나 들어가야 하는 반죽의 양, 팥의 양 등이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붕어빵에 문제가 생겼다면 반죽을 바꾸던가 팥의 양을 조절해보던가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등 비교적 적은 변수 안에서 대처가 쉽게 가능하죠. 그런데 만약 이 붕어빵의 틀이 모두 다르게 생겼다면? 일일이 틀에 맞춘 반죽을 따로 구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모든 틀에서 사용이 가능한 반죽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게다가 같은 불 세기로 똑같이 굽는데 크기가 다르다보니 누구는 타고 누구는 덜 익고 그러겠죠 바로 이런 차이점에 의해서 PC버전의 포팅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됩니다 콘솔이라고 해봐야 지금 기준으로 엑스박스 시리즈 X, 엑스박스 1, 플레이스테이션 4, 플레이스테이션 5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들은 모두 동일한 프로세서와 성능, 사양,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죠 기기가 모두 통일된 사양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는 하나의 기기만을 기준으로 삼아 그 기기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PC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일단 사양이 제각기입니다. 서로 사양이 아예 똑같은 컴퓨터가 세상에 몇 개나 될까요? OS도 윈도우 7, 윈도우 10, 윈도우 11등 제각기이며 그래픽카드도 AMD, 엔비디아, CPU도 인텔, AMD, 이렇게도 많은데 각자 사정에 맞는 수많은 조합을 가지고 있겠죠 거기에 메모리나 파워 등등등등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PC는 고려해야 하는 변수가 과장 좀 보태서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버그가 발생한다 이게 어느 드라이버 문제인지 특정 제품이 호환이 안되는 건지 유저 개인의 환경 문제인지를 파악하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PC버전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모든 변수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 개발자가 플스를 기준으로 개발하면 당신의 플스에서도 동일하게 돌아갈 확률이 높지만 PC환경에서 개발한다면 당신의 컴퓨터에서도 동일하게 돌아갈 거란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게임패드에 최적화된 컨트롤과 UI들을 다시 PC버전에 맞춰야 하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죠 소울시리즈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패드로 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게임이 PC로 플레이하면 뭔가 약간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죠. 아니 힘들고 어려운 거다 알겠는데 그럼 좀 게임 멀쩡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지네도 플레이어보고 내놓는 거 아니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여기엔 소위 말하는 어른들의 사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게임을 왜 PC버전으로 재출시를 하냐 단순한 이유입니다 돈이 벌리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들어가는 돈보다 버는 돈이 더 많아야 하는 선택을 해야겠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PC와 콘솔을 동시에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도 할수 있는데 이는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자료에서도 볼수 있듯이 콘솔 게임이 시장성이 더 좋습니다 특히나 서양쪽에서는 PC보다 콘솔의 비율이 더 높죠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이런 경제적인 요인과 더불어 안정적인 콘솔 개발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콘솔을 메인으로 그리고 PC를 서브로 두고 개발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 동시 출시가 아니라 출시 후 나중에 PC버전을 내놓는 게임이라면 당연하게도 게임을 출시한 것만큼의 수익을 기대할 순 없겠죠 소위 말해 단물이 어느 정도는 빠진 상태이니까요 그러다보니 개발비 그러니까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런 포팅에 대한 데드라인은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적으로 포팅하는 업체에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개발자들은 쉬던가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면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해당 게임을 만든 적도 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 이 게임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든 램지가 저한테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 레시피를 알려준다고 해도 제가 고든 램지가 만든 음식만큼 맛있는 음식을 만들진 못할 겁니다. 그러다보니 오리지널 개발자들도 이 포팅 작업에 참여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겠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얼리얼이나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들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각종 기능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줬던 게임들 중 상대적으로 최적화가 잘 되었던 호그와트나 제다이를 보면 다 언리얼 엔진으로 만들어진 게임들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게임이 자체제작 엔진을 사용했다는 것이지만요 아니 근데 레드폴은 왜 그러지 여기서 포팅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른들의 사정이 발동한다 아주 처참한 수준의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의 눈앞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알바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사정이 있다네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른들의 사정이 게임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는 사이버펑크 2077에서 잘 느낄 수 있었죠. 정리해보자면 콘솔과 PC가 가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많은 작업들의 향연 그리고 개발환경과 경제적인 이유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콘솔 메인으로 개발되는 많은 게임들 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어른들의 사정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마주하는 좋지 못한 PC버전들의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정들을 다 감안한다고 해도 저나 여러분들 같은 소비자 입장에선 사정 같은 건큰 상관할 바가 아니긴 합니다만 그냥 대체 왜 전부 이 모양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드리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이 짤을 보고 어 맞네? 다 이상하네. 근데 대체 왜? 왜 다... 꼴이 이렇지?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영상의 이러한 사정을 듣고 난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시길 바라며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